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할 내용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FX로 불리는 제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f o r x 와 요즘 잘못된 이유로 핫한 그리고 이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것도 같은 것인 줄 아는 FX시티, FX렌트처럼 바이너리 옵션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하나, 차이점 FX c t 와 FX 렌트와 같은 업체들은 4X가 아닌 바이너리 옵션입니다. 즉 바이너리 옵션은 홀짝으로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분, 10분 등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 종목의 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를 맞추는 겁니다. 이건 마치 토토처럼 축구 경기에 경기 전반 30분까지 코너킥이 5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꾸준히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몇시몇 분에 어떤 종목이 어떤 가격에 있을지 맞추는 건 절대로 꾸준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트렌드를 따라서 홀짝을 하려 해도 업 트렌드 시장에서 매수에 걸었어도 그때 그 시간에 더 올라가기 위해 잠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허탈하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허점이 많은 바이널 옵션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포렉스와 다릅니다. 포렉스는 시간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렉스 마켓에서는 시간 상관없이 원할 때 진입을 하고 원할 때 청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익 그리고 손실로 나뉘니 홀짝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한번 거래 진입을 하면 무제한의 시간을 두고 거래를 진행을 하기에 FXCT와 렌트처럼 바이너리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래와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수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가격 조정이 나와도 전혀 문제없이 거래 진행이 되죠. 오히려 매수시장에서 매수를 했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로 더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할수 있겠죠. 바이너리에서 있는 허점이 포렉스 마켓에서는 없습니다. 둘, 수수료 요즘 댓글을 보면 수수료가 비싸서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다. 수수료가 10%가 넘는다. 라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FXCT와 렌트 같은 회사의 수익구조는 홀짝 성공으로 얻는 수익도 있지만 추천인 코드를 통해 가입한 사람이 수익을 냈을 때그 수익의 일부가 추천인한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드를 받고 가입한 사람이 똑같은 코드를 공유해서 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도 수익이... 어? 잠깐만 이러한 구조때문에 계속해서 수수료가 높다고 댓글이 달리는 거네요. 그렇죠? 포렉스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미친 짓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그 브로커에는 가입을 안합니다. 포렉스에서는 퍼센트로 수익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거나 아는 모든 브로커들 오안다, 페퍼스톤, IC 마켓, FXM, c FXTM, 휴고즈웨이 k o t 4 x 포렉스닷컴 등 거래의 fee, 즉 수수료는 만든 계좌의 타입이 STP냐, ECN이냐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1랏 기준 1불에서 3불 선입니다. 1랏으로 거래했을 때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잡는 PV 수가 40에서 8 0핍즉 4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면 수수료가 1달러에서 3달러 정도라면 절대로 10% 수수료는 아니겠죠? 셋, 리스크 FX시티와 FX렌트에 관련된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마틴 거래라는 것을 자주 듣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졌을 때내전 거래의 리스크의 두배를 걸고 거래를 해서 한 번만 따자 라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즉 5천원으로 시작해서 졌을 때 그 다음 거래에 만원을 걸고 또 지면 그 다음엔 2만원, 4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내가 갖는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내가 원금까지 돌아오기 위해 내야 하는 수익 퍼센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속히 불리는 마틴 거래는 맡은 거래가 아닌 미친 거래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 강의에서 언급되는 것중 하나가 거래에서 졌을 때이 거래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쫓아가서 더큰 리스크를 두고 원금 복구를 하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조건 더 잃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마친 거래와 반대되는 말이죠 제가 권장하는 거래 진입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의 퍼센트. 예를 들어 원금의 고정된 2%를 리스크로 두고 진입을 한다 둘째, 고정된 금액을 가지고 거래 진입을 한다 예를 들어 한 거래당 30달러씩 이런 식으로 고정된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더 장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 저기서 5%, 그리고 또 다음 거래는 10%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어느새 마라톤인 투자가 아닌 100m짜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망하는 겁니다. 넷, 승률 바이너리 옵션에선 만 원을 걸고 만 원을 1대1 리스크 리워드 즉 1대1 수익비로 거래를 하기에 거래 승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승률이 50%라면 수수료를 제외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달러가 되니 무조건 52% 이상의 승률이 나와야 최소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대1 수익비 거래를 10번 할 경우 6개를 이겨야 수익이 나오죠. 포렉스 마켓에서는 바이너리 옵션처럼 고정적인 1대1 수익비가 아닌 1대2 이상 등 자유로운 수익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와 마스터클래스 FX의 학생분들은 1대3 이상의 수익비 위주로 거래세업을 찾고 진입을 합니다. 1대3 수익비 경우 승률이 30%만 나와도 수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기술적 분석과 거래기술 그리고 리스크인애니지먼트를 이용한다면 을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집중하는 승률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섯 리스크 리워드 아까 바이너리 옵션에서는 만원을 걸고 만원을 따는 구조라고 했는데 사실 14%의 수술료를 띄어주고 나면 만원 걸고 8,600원을 벌려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투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만원을 걸고 만원도 아닌 만원 걸고 8,600원을 벌려고 투자를 합니까 이러한 수학적 이유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너리에서 성공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나 아는 워렌 버펫 등 성공적인 투자자들에게 1대1 리스크 리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냐고 질문을 하면 무조건 질문은 놓일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유로 저와 마사클 스 f x 학생분들은 최소 리스크 1, 리워드 2 이상인 거래 세력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마라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6. 그냥 큰 결함 시티와 렌트 같은 회사에서 바이너리 옵션을 거래할 때 지급되는 총 랏의 제한이 있습니다. 랏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래할 수 있는 규모, 즉 사이즈를 말합니다. 랏이 크면 클수록 거래의 금액이 커집니다. 이 제한이 한 사람당의 제한이 아니라 회사에서 모든 손님들께 지급되는 총 랏의 제한입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된 랏수가 있다면 내가 마친 거래를 했을 때 무조건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더큰 라스로 진입을 하려 하는데 총 라스가 1 0 0라이라고 가정을 하고 플레이어수가 만명이라고 한다면 이 한정된 라스에서 매수 혹은 매도를 못 누르는 유자가 훨씬 더 많게 되니 중요할 때 수익을 못 내어서 승률이 높아도 돈을 잃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10분마다 거래 체계를 해서 홀짝 놀이를 하는데 최대한 차트를 9분 59초까지 끝까지 보고 버튼을 누리려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홀짝이니 도박으로 밀눌러놓는 사람이 있으니 차트를 끝까지 보는 사람은 종종 아예 거래 진입 자체도 안된다는 겁니다. 낮이 애초 10분 시간 속 초반에 다 소진이 되어버리니 차트를 끝까지 다 보고 들어가버리면 라 소진이 다 되어서 진입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나는거죠. 호렉스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죠. 내가 0 0 1라을 진입하건 1 0 0라을 진입하건 언제 진입을 하건 내 브로커를 이용하는 다른 손님의 숫자 카운트, 눈치 이런 거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래도 f x c t 렌트를 통한 바이너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어차피 불 태울 돈, 호주가 불 타고 있는데 불 타는 나라에 태우는 게더 좋겠습니다. 기부하세요.